불소 불쏘, 불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불소 시기에 당할 수 있어. 그래서 요렇게 아, 근데 불소 시기 얘가 당하는 날 수도 있는데. 오케이 어설프게 발, 바꿨다가 오 이런 안 죽었었는데 환생 죽여주. 나 진짜 또아또 아, 또 티났어 미션 걸리자마자 1등하는거아나 이거 안 할라 그랬는데 아아 아, 너무 티나 꽝꽝꽝아 근데 얘 엄청 대담해 모기가. 방금 내 얼굴에 앉았다가 <목소리> <모듈이. 블라뿐>. <목소리> <영모듈>. <목소리> 안 잤다가 갔어. 모듈이 나. 영 모듈. 잘안 했네요. 닦아! 희귀 닦아! 잘 가고. 됐. 와, 성장 미쳤다! 오직 기름 로봇으로만 성장한다! 공격력 80%! 전투도 저게 더 쎄거 같기도 하죠 아, 그냥 이게 그냥 내가 7인 게임에 을 혐오하는 이유가 있어 괜히 그냥 내가 7인 게임 때문에 그냥 욕을 받고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거 당하면 그냥 진짜 졸라 개 같거든 그냥 그냥 진짜 이거는 그냥 진짜 뭐라 그냥, 그냥 말하기도 힘들다 그냥 자, 자, 8턴에, 8턴에, P34, 99% 제비까지 사망. 축하드립니다. 개같은 게임. 그냥 게임 삭제. 이게 뭐예요? 뭐야, 이게? 어머나, 이게 뭐야? 개같은 게임, 진짜로. 그냥 넌 게임 삭제해라, 진짜로, 진짜로. 진심으로 부탁할게, 제발 삭제해줘. 진짜 진심으로 제발 삭제해줘. 빨리 구글 찾자. 어 마지막에 아 리로 있으면 어쩔 건데. 가다, 가다, 가다. 이거 이거 황금굴까지 만들면 진짜 개 맛있겠는데? 그니까 이게 어차피 리븐데어가 죽어도 그러니까 중계는 발동이 되긴 하는데 이게 리븐데어가 살아있는게 더 좋은게 얘도 어차피 제 규시를 하거든요 제도첨부 어차피 받아가지고 은근 전투요원 되는데 역시 상대가 일단 구호를 쓸줄 알았다 대체 수 일단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나했지만 상대 멀록 체력이 야회선님목고르 뭐 졌어요? 아 모르겠다. 씨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이렇게 선택할게 많냐 많아 <웃음> 아 진짜 미치겠네 그냥 머리 아파. 야, 아니, 네거다 야, 안돼니거다 없어졌어 와우! 양양 됐다 오 좋았다 왜일자다 죽었어? 야무지 없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자리 다 죽었어 방금 아지 아직...